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아, 코로나 시국 때문에 낚시도 못 가고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녀석이 유튜브를 낚시 유튜브를 접었나 하실까봐 요즘에 없는 실력에 아, 조금씩 조금씩 짬을 내서 제 손으로 뭘 만들어서 그걸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 나이가 어, 말을 한번 하면 지켜야 되는 그런 나이라서 이벤트는 반드시 할 건데 <웃음> 빨리빨리 하지 못해서 준비 작업이 좀 길었습니다 이, 말도 안 되는 <웃음> 이, 안에서 사부작사부작하게 작업대 만드는 것도 한 3,4일 걸렸고 아 그래서 일단은 어, 시간이 직장인인지라 그렇게 녹록지 않은 관계로 일단 2차까지만 완성한 한 중간쯤 그때까지만 완성한 것만 잠깐 보여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잠깐 동안 영상을 올리려고 좀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자 이녀석 1차는 하드메이플 준비한 수량이 사실 구매를 하려면 훨씬 더 구매를 할수 있는데 아, 준비한 수량 보다는 이걸 모양을 밴드쏘로 따야 되고 그리고 또 라운딩. 라운딩은 라운딩좀 장소를 옮겨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또하기 밴드쏘로 딴 후에 가해를 샌딩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래야지 모양이 라운딩이라는 그 트리머 루터 이 라운딩 되는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 이런 녀석, 이 녀석이 하나가 있고 수종은 하드메이플이라 녀석이에요 두 번째 녀석은 이 녀석 그리고 어이 녀석까지 그래서 1차는 3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3 개를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미친듯한 샌딩이 남았고 또 이제 그 붙여보려고 오일이라고 도마 오일이 있어요. 그 도마 오일을 바른 후에 그 잔유 몇 시간 단위로 계속 문질러 주면서 그 도마 오일이 올라오는 거 그걸 좀 닦아주면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또 건조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겨우 세개 만드는데 <웃음> 어뭐 작업대도 만들고 기계도 들이고 해서.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실력도 그렇게 있지 않고 관심만, 목공에 관심만 있는 취미 목공, 초보 취미 목공이라서 1차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드메이플이란 수종이고 서양에서는 어, 도마제 대표 도마제죠 그래서 좀 하드메이플 그리고 컬이라고 아무튼 이 비단결 모양 이게 자잘하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사놓긴 했지만 그때는 조금 조금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컬 모양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하드메이플 예, 수종 3개이 녀석도 컬이 좀 있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. 이게 좀 홀로그램이라고 하나요? 이 오일을 발라놓고 건조를 시키면 손질만 손질만 잘 되면 쓰시는데 오 괜찮네. 물론 이제 모양이나 이런 거는 제가 <웃음> 실력이 형편없어가지고. 할열이라고 이렇게 금이 가 있고 건조하면서 크랙 가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발라내면서 해가지고 모양이 좀 저런 모양이 나왔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1차는 이 수정으로 할 거고 2차는 어,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인데윤석은좀 사이즈가 작아요 뭐 캠핑 하시는 분들 낚시 하시면서 캠핑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두께는 거의 다 22T, 23T 뭐 이러니까 두께는 거의 다 그냥 칼도마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신데 그 일반 도마보다는 두께가 얇아가지고 칼도마로 사용하시면 수명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 자국이 있으면 대패질이나 샌딩 이런 거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얇아지고 그래서 칼도마로 쓰시기엔 조금 작지만 플레이팅용입니다 그래서 2차는 이걸로 리티나으로 첫번째는 요거 그리고 두번째는 요 녀석 세번째는 요 녀석 좀 사이즈들이 좀 작죠 네번째 해서 이렇게 이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차가 샌딩이 끝나고 그 오일 오일 바르고 어, 샌딩만 해도 좀 미친듯이 <웃음> 말씀이 좀 격한가요? 그렇게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7개를 확 하고 그렇게 했을 하면 좋을 텐데 시간의 기약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3개를 완성을 해서 어, 이벤트 방법은 편집장에게 전적으로 맡겼으니까 편집장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요즘에 찾아뵙질 못해 가지고 그냥 지금껏 이렇게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해고 한세개네개 해서 1,2,3,4차 정도까지는 이벤트를 하고 그러면 겨울이 다 지나지 않을까 <웃음> 자이 힘든 지국이 끝나면 코로나 그 거리두기 단계 그거라도 좀 내려가면 그때 또 열심히 낚시 다니면서 즐겁게 낚시 다니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는 올겨울은 이 녀석들 어, 마음 같아서는 수십개 수백개 하고 싶은데 <웃음> 시간이 참 그러네요 여하튼 조만간 어, 이벤트를 해서 세 개만이라도 어, 이벤트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건강하시고요. 새해 인사를 못 드렸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. 하시는 일 모두 다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마칠게요.